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듣고 코잘 자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 아기도 꿀잠, 오빠도 꿀잠, 꿀꿀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무 그늘을 산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아름들이 느티나무가 만드는 그늘은 깊고 넓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와서 쉬어갈 만큼 컸어요. 그런데 이 느티나무는 마음씨가 고약하기로 소문난 영감의 집 바로 옆에 있었지요. 어느 더운 여름날 욕심쟁이 영감이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놓고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마침 더벅머리 총각이 나무 곁을 지나다가 이 모습을 보았어요. 아휴, 졸려. 잠깐 쉬어갈까? 쉬었다 가려던 총각도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얼마쯤 흘렀을까요? 욕심쟁이 영감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영감은 옆에서 자고 있는 총각을 보자마자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내 네, 인원!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다니 썩 일어나지 못해! 총각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용감님, 나무 그늘에 무슨 주인이 있다고 그러세요? 이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의할아버지 심으신 느티나무란 말이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주인이지. 부자 용감의 말에 총각은 기가 막혔어요. 이런 욕심쟁이가 있나. 마을 사람들 모두의 나무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다니. 어디 맛좀 봐라. 종각은 부자 영감을 혼내주기로 했어요. 영감님, 저한테 이 나무 그늘을 파는 건 어때요? 부자 영감은 돈벌 생각에 귀가 솔깃했어요. 이런 멍청한 녀석을 보았나. <웃음> 부자는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래? 조상님이 주신 귀한 나무 그늘이나, 내 오늘 자네에게 특별히 싸게 팔겠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마인가요? 원래 삼십냥인데 오늘은 날도 더우니 열냥만되게 아, 예. 여기 열냥 있습니다요. 다음에 물으자고 하면 절대 안 되네. 알겠나? 아, 네, 그럼요. 영감에게 그늘을 산 총각은 나무 그늘에 벌러덩 들어누웠어요. 영감님, 이제부터는 제 나무 그늘이니 좀 나가 주시지요. <웃음> 그렇지, 이제 자네 것이니까. 영감은 싱글벙글 하며 열량을 주머니에 넣고 짤랑짤랑 소리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나무 그늘은 점점 부자 영감의 집 쪽으로 길어졌어요. 마침내 부자 영감의 집 앞마당까지 옮겨갔지요. 자, 이제 시간이 되었구만! 종각은 성큼성큼 걸어서 부자 영감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남의 집엔 왜 들어오는 게냐! 썩 나가지 못해? 하하하하! <웃음> 영감님! 여기는 제 그늘입니다! 돈을 받고 나무 그늘을 판 영감은 총각에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총각은 부자 영감의 마당에서 팔짝팔짝 팔짝 뛰고 뒹굴뒹굴 구르며 한참을 돌아다녔어요. 새로 산 나무 그늘이 이렇게도 넓은 놀이터가 될 줄이야. 시원하고 좋다. <웃음> 그러는 사이 그늘은 점점 더 길어져서 안방까지 들어갔어요. 총각은 대청마루를 지나 안방까지 들어가 저벅저벅 걸어다니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부자리 위에 벌러덩 누웠지요. 허허, 부잣집이라 이불도 폭신폭신하구나. 복신 좋다. 부잣집 식구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여기는 제 나무 그늘이지요. 오늘 낮에 영감님께 이 나무 그늘을 샀답니다. 식구들은 총각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 영감, 당신이 정말 나무 그늘을 팔았수? 아, 아버지, 얼른 돈을 돌려주고 저 사람을 내쫓아요.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 있으면 해가 질 테니 저 녀석도 집에 갈 거야. 저녁이 되어 그늘이 사라지자 총각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총각은 매일 부잣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어요. 마당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굴렀다가 자빠졌다가 하면서 신나게 놀더니 대청마루에 앉아 싸온 밥을 먹고 안방에 들어 누워 쿨쿨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을 죄다 그늘로 불러들였지요. 부자 영감의 집은 날마다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어요. 여보,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당장 돈을 돌려주라니까요. 식구들의 아우성에 부자 영감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게, 그늘을 다시 나에게 팔게나. 내가 스무 냥을 줄 테니 다시 내게 팔게. 종각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그늘을 겨우 스무 냥에 팔라고요? 안 팔아요? 안 팔아? 그, 그럼 그 삼십 냥, 30냥, 삼십 냥을 줄 테니 팔게! 부자 영감은 총각에게 사정사정했어요. 이 그늘을 사고 싶으면 만냥을 내십쇼. 시 만냥을 내라고? 부자 영감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문이 막혔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영감을 놀렸어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더니 꼴좋다! 아, 영감님이 만 냥을 주고 다시 그늘을 살까요? 안 살까요? <웃음> 부자 영감은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결국 욕심쟁이 영감은 가족들과 함께 부랴부랴 마을을 떠나고 말았대요. 방아찢는 호랑이 옛날 옛날 깊은 산속 외딴 집에 사이좋은 오누이가 살았어요. 하루는 어머니 아버지가 건너마을 친척집 잔치에 가게 되었어요. 엄마, 나도 따라갈래요. 우리도 같이 갈래요. 안 돼. 너무 멀어서 힘들단다. 엄마가 만난 떡이랑 고기를 얻어올 테니 너희들은 집에 있거라. 어머니는 화로불에 감자를 넣어주며 감자가 다 구워지면 맛있게 먹고 있으라고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시자 온누이는 방문을 꼭꼭 걸어 잠갔어요. 화로불에서는 포슬포슬 감자 익는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지요. 우와, 맛있는 냄새! 다 익은 것 같은데 먹어보자! 오라비는 누이에게 따끈따끈 잘 익은 감자를 꺼내주었어요. <웃음> 자,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서 먹어봐. <웃음> 음, 맛있어! <웃음> 오누이는 구운 감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바로 그때 산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내려와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감자 굽는 냄새를 맡았어요. <웃음> 이야, 맛있는 냄새! 어디서 나는 냄새야! 어흥. 며칠 동안 변변히 먹은 것이 없어 배를 줄인 호랑이는 온 우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틈으로 방 안을 빼꼼 들여다보니 아이들이 감자를 구워먹고 있네요. 헤헤, <웃음> 마침 배고픈데 잘됐다. 구운 감자도 먹고 아이들도 잡아먹어야겠군. <웃음> 호랑이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문꼬리를 잡아당겼어요. 그런데 문꼬리는 잘안 잡히고 문만 덜컹덜컹 소리를 냈지요. 덜컹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란 오누이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집채만한 호랑이가 커다란 앞발로 문꼬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누이는 겁에 질려서 얼굴이 하얘졌어요. 호, 호, 호랑이야! 아 어쩌면 좋아! 오라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얼른 반지꼬리에서 바늘을 한 움큼 꺼내 문꼬리 옆 창호지에다 바늘을 콕콕 찔러 놓았어요. 호랑이가 문을 열려고 앞발로 문꼬리를 잡으려다 바늘이 발바닥에 쿡 박혔어요. 아코 따가워 약이 바짝 오른 호랑이는 문으로는 못 들어가겠으니 이제 다른 곳을 찾았어요 두리번 두리번 살펴보니 아궁이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좋아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서 구들장을 뚫으면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너희들 가만히 안둘 테다. 어허! 호랑이는 아궁이의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슬금슬금 아궁이 안으로 기어들어갔지요. 그리고 이제 구둘장을 뚫으려고 방바닥 밑을 긁어대기 시작했어요. 오빠! 방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이게 무슨 소리일까? 오누이는 궁금해서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궁이 밖으로 호랑이 엉덩이가 실룩실룩하는 거예요. 길다란 호랑이 꼬리만 달랑달랑 보였어요. 오라비는 얼른 젖은 볕단에 불을 붙여서 굴뚝에다 쿡쿡 쑤셔 넣었어요. 그리고는 굴뚝을 꽉 막아 놓았지요. 젖은 볕단에 불이 붙었으니 매해한 연기가 진동을 했어요. 아궁이 속에 몸이 꽉 끼어 있던 호랑이는 매운 연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줄, 코에서는 콧물이 줄줄줄 났지요. 아이, 코숨 막혀! 호호, 호랑이 살려! 가까스로 아궁이를 빠져나온 호랑이는 잔뜩 화가 났어요. 이 녀석들 가만두지 않겠어. 너희들은 오늘 내 저녁밥이 되어주어야겠다. 호랑이는 이번에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가려는 속셈이었어요. 호랑이가 있는 힘껏 지붕을 쿵 하고 내려치니 지붕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지 뭐예요. 그러더니 호랑이 다리가 하나 쑥 내려왔어요. 에구머니나 오빠 호랑이 다리 좀봐 무서워. <웃음> 호랑이가 내려오려고 하네. 어떡하지? <웃음> 오누이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꼭 부둥켜 안고 발만 동동 굴렀지요. 그때 화로불에 새카맣게 구워진 감자가 눈에 띄었어요. 오라비는 화로불을 옮겨와 호랑이 발 닿는 곳에 놓았어요. 호랑이는 한쪽 발을 디디려고 밑으로 내리다가 뜨거운 감자를 얹은 화로불을 콱 밟게 되었지요. 아, 뜨거워! 호랑이는 너무 뜨거워서 재빨리 발을 들어 올렸어요. 조금 있다가 또 발을 내리니까 아직도 뜨거운 거예요. 또 놀라서 발을 냉큼 들어 올렸어요. 조금 있다가 또 발을 내리니까 새카만 감자는 아직도 뜨겁기가 말도 못해요. 놀라서 또 발을 들어 올렸어요. 호랑이 발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했어요. 마치 절구공이로 방아를 찢는 것 같았지요. 쿵덕쿵덕쿵덕쿵 호랑이 방아쿵덕쿵,쿵덕쿵덕쿵덕쿵, 방아를 찢네쿵덕쿵. 오누이는 무서운 것도 잊어버리고 재미있어서 깔깔 웃어댔어요. <웃음> 호랑이가 방아를 찢는 것 같아. <웃음> <웃음> 맞아 맞아.쿵덕쿵덕쿵덕쿵. <웃음> 방아를 짓네 <목> 쿵덕쿵! 쿵덕쿵덕쿵덕쿵! <목> <목> 호랑이 방아 <목> 쿵덕쿵! 이번에는 오라비가 좁쌀을 한 바가지 퍼왔어요. 이 좁쌀을 화로불에 뜨겁게 달구어서 호랑이 발밑에 갖다 놓았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좁쌀이 뜨거워서 호랑이 발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했어요. 쿵덕쿵덕쿵덕쿵, 호랑이 방아 쿵덕쿵, 쿵덕쿵덕쿵덕쿵, 좁쌀을 찧네 쿵덕쿵. 호랑이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좁쌀을 찧었어요 저녁때가 되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와 보니 지붕 위에 호랑이 한 마리가 쭉 늘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지붕 위에 있는 호랑이가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이 언제 이 좁쌀을 다 찌어 놓았니? <웃음> 호랑이가 방아를 찌어주었어요. 맞아요. 방아 찢는 호랑이에요 <웃음> <웃음> 호랑이는 하루 종일 방아를 찢다가 힘이 다 빠진 것이었어요. 그래, 좁쌀도 빠고 호랑이도 잡은 운수 대통한 날이었지요. 그 후로도 오누이는 심심할 때면 감자를 구워 먹으면서 방아찢는 호랑이 이야기를 하며 깔깔 웃었대요. 이상한 샘물 옛날 옛날에 사이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살림은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착했지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는데 딱한 가지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어요. 그렇게도 원하고 바랬는데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느티나무 밑에서 재미있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말했어요. 귀엽기도 하지. 저런 금쪽같은 자식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할아버지가 안쓰러워 할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아, 그러게요. 금이야, 오기야, 잘 키우며 재미나게 살 텐데 말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네 아이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한참 도끼질을 하던 할아버지는 이내 힘이 들어서 덜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젠 나이가 들어서 조금만 일을 하면 이렇게 힘이 든다니까... 어이구. 바로 그때 어디선가 비쫑비쫑비비쫑 하고 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냥 새 소리인 줄 알았는데 파랑새가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요란하게 울어댔어요. 그거 참 파랑새 울음소리 한번 요란하구나. 파랑새는 숲속으로 날아가면서 할아버지에게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이 자꾸 뒤를 돌아다보며 날개를 퍼득거렸어요. 그래, 파랑새야, 계속 따라오라는 말이구나.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냐? 파랑새는 나뭇가지에서 날아올라 숲속 깊은 데까지 할아버지를 안내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거기에는 옹달샘이 하나 있었어요. 맑고 시원한 물이 콸콸콸 솟아나는 옹달샘이었지요. 이런 곳에 샘이 있었군. 목마르던 참인데 잘 됐다. 파랑새를 쫓아오느라 목이 마른 할아버지는 샘물을 벌컥벌컥 벌컥 들이켰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슬슬 졸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꾸벅꾸벅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샘물 옆에서 잠이 들었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어딘가 몸이 이상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허리에 힘이 생기고 기운이 불끈 솟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몸이 가볍고 힘이 나는 것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할아버지는 몸을 굽으려 샘물에 얼굴을 비춰보고 깜짝 놀랐어요. 쭈글쭈글한 할아버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오동통하게 살이 오르고 머리가 까만 젊은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람? 할아버지는 샘물을 마시고 젊어진 거예요. 할아버지는 얼른 집으로 달려갔어요. 할머, 할머, 나좀 보구려! 에이, 그머니나, 아, 대체 누구시오? 아, 임자, 나요, 나. 임자 영감이란 말이요 아니, 대체 누신데이 늙은 할머니에게 임자라고 하시는 게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낮에 산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지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어제 갔던 샘물을 찾아갔어요. 자, 시원하게 쭉들이켜보시거랴 할머니도 시원한 샘물을 꼴깍꼴깍 마셨어요. 그러자 졸음이 쏟아졌지요. 한잠 자고 일어나니 할머니의 모습은 사라지고 웬 아름다운 색시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다시 예전의 고운 모습이 되었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젊어졌을까? <웃음> 얼씨구나 좋다! 우리 할멈 색시되고 나도 다시 젊어졌네! 이게 다 신비한 샘물 덕분이구나! <웃음> <웃음> 이웃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영감도 이 소문을 들었어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젊은이로 변했다는 이야기에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젊어진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 이보게! 무슨 소로 그리 젊어진 겐가? 어떻게 하면 그리 되는지 나에게도 알려주게! 욕심쟁이 영감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러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상한 샘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산길을 헤치고 계울을 건너 드디어 이상한 샘물에 도착했어요. 바로 여기가 그 이상한 샘물이렸다 에잇! 꿀떡꿀떡! 산속으로 들어간 욕심쟁이 영감은 밤이 깊도록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샘물가로 가봅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날이 밝자마자 이상한 샘물로 달려갔어요. 샘물가에 다다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샘물 옆에는 웬 갓난아기가 어른 옷 속에 파묻혀 울고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욕심쟁이 용감이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갓난아기가 되어버렸나 봐요. 이 아기는 욕심쟁이 용감이 틀림없어요. 이를 어쩌나? 앙앙 우는 아기를 품에 안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용감, 우리가 이 아기를 데려다 키웁시다. 아, 그럽시다. <웃음>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세 식구는 행복하고 재미있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주먹이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아이가 없는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 나이가 많아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부부였지만 아이가 너무나 갖고 싶어서 정화수 한 그릇 떠다 놓고 정성스럽게 빌었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우리 부부 늙었지만 건강하고 귀한 아기 주옵소서. 하늘도 감동했는지 부부는 얼마 후에 정말 아기를 낳게 되었어. 그런데 아기를 살펴보니 작아도 너무 작은 거야. 얼마나 작은가 하면 꼭 주먹만 했지. 그래서 이 아이를 주먹이라고 불렀어. 부부는 조그마한 주먹이를 금이야, 오기야 정성을 다해 길렀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먹이는 나이를 먹어도 별로 자라지를 않는 거야. 부부는 나이 많아 얻은 아들이 귀여워서 애지중지 키웠지. 주먹아 오늘은 뭐 맛있는 것이 먹고 싶으냐 아버지가 장터에 가서 맛난 호박엿 사 올까 우리 주먹이가 좋아하는 복숭아 한관사 오시구랴 그래요 그럽시다. <웃음> 하루는 아버지가 낚시를 가려고 낚싯대를 주섬주섬 챙기고 있었어. 아버지, 아버지, 저도 데려가 주세요. 얘야, 너처럼 작은 아이에게 바깥세상은 위험하단다. 엄마하고 집에 있으면 금방 다녀와서 맛있는 생선을 구워줄게. 안 돼요, 아버지. 나도 갈래요. 주먹이가 고집을 피우자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주먹이를 주머니 속에 쏙 넣어서 데리고 갔어. 주먹이는 아버지가 한참 낚시를 하고 있을 때 주머니에서 몰래 빠져나왔어. 히히, 어디 한번 뛰어 놀아볼까? <웃음> 주먹이는 풀밭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한참을 놀았어. 그러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길고 푸릇푸릇한 풀립들 뿐이었어. 아버지! 아버지! <웃음> 주먹이는 목이 터져라 아버지를 불러보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아버지의 귀에 들리지 않았지. 울상이 된 주먹이는 바닥에 푹 주저앉았어. 그런데 어디선가 부스럭, 부스럭 소리가 들려왔어. 아버지! 아버지! 주먹이는 반가워서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더니 아버지는 없고 누런 황소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어. 황소는 우걱우걱 풀을 뜯어 먹다가 주먹이가 있는 것도 모르고 주먹이까지 꿀꺽 삼켜버렸어. 주먹이는 황소 뱃속으로 굴러 떨어졌지. 대굴대굴떼떼굴 황소 뱃속으로 들어온 주먹이는 살며시 눈을 떠보았어. 그런데 온통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야. 주먹이는 용기를 내어 구불구불구비진 황소 뱃속을 더듬어 나갔어. 영자, 영자! 아버지가 걱정하시겠어. 얼른 여길 빠져나가야 해. 얼마쯤 지났을까? 황소가 뿌지직 똥을 누자 주먹이도 밖으로 미끄덩 빠져나왔어. 그리고 쇠똥 위에 철퍼덕 떨어졌지. 쇠똥 범벅이 된 주먹이는 쇠똥을 탁탁 털고 다시 길을 갔어. 어디로 가야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갈수 있을까? 음... 이쪽으로 가보자. 그런데 갑자기 솔개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주먹이를 휙 채갔어. 어? 어? 뭐야? 무서워! 주먹이가 놀라서 버둥버둥 발버둥을 쳤지만 솔개는 발톱으로 주먹이를 꽉 잡고 더 높이 날아올랐어. 한참을 날아가다가 솔개 둥지에 내리려는데 어디선가 매가 나타나 쏜살같이 달려들었어. 주먹이를 가로채려고 말이야. 솔개는 매와 옥신각신 다투다가 그만 주먹이를 놓쳐버렸지 뭐야. 주먹이는 아래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 으아 살려줘! 주먹이는 강물에 붕덩 빠졌어. 어푸어푸 어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나뭇잎 하나가 둥둥 떠내려오는 거야. 주먹이는 얼른 나뭇잎에 올라탔어. 휴, 살았다. 나뭇잎은 둥실둥실 떠내려갔어.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물속에서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서 입을 쩍 벌리고 있네. 물고기는 나뭇잎 채로 주먹이를 꿀꺽 삼켜버렸어. 이번에는 물고기 뱃 속으로 주르르륵 미끄러져 들어갔지. 주먹이는 놀라서 물고기 뱃속에서 버둥거리며 발버둥을 쳤어. 그런데 갑자기 물고기가 하늘로 붕 떠오르더니 땅바닥에 콩 떨어지는 거야. 때마침 아버지가 던진 낚시 미끼를 물고기가 입으로 덥석 물었던 게지 이야, 엄청나게 큰 놈이로구나. 멀저일세 <웃음> 주먹이는 물고기 뱃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어. 어, 아버지다. 아버지! 아버지! 저좀 꺼내주세요! 주먹이는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힘껏 소리쳤어. 물고기 뱃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니까 아버지는 얼른 물고기 배를 갈라보았지. 그랬더니 주먹이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아이쿠, 주먹아! 네가 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느냐? 아버지! <웃음> 주먹이는 그동안 겪은 일을 아버지에게 모두 들려주었어.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돌아온 귀하디귀한 아들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었어. 주먹아, 큰일 날 뻔했구나. 네가 없어지고 나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단다. 다음부터는 혼자 멀리 가면 안 된다? 네, 아버지. 네가 돌아온 걸 엄마가 알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어서 서둘러 집으로 가자꾸나. 네, 엄마 보러 빨리 가요. <웃음> 아버지는 주먹이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 후로 주먹이는 착한 어린이로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즐거웠어요. <웃음> 주먹이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주먹만큼 작은 아이라고 이름을 주먹이라고 지었다고 하는데 정말 귀여운 이름이네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별명이 있나요? <웃음> 오늘은 재미있는 전래동화 주먹이를 감자공주 이모 각색으로 들려드렸어요.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조용조용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코잘 자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지요? 힘드셨어요. 피곤함이 몰려오는 밤이에요. 이제 한숨 돌리고 편안히 쉬셔야죠. 오늘도 포근하게 단잠 주무세요. 괜찮으시면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